막 떨리나 봐요, 그죠 네네. 네. 긴장되고. 네. 지금 특기가 춤하고 작고 어. 춤추실 수 있으시겠어요?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긴장되어 있는데. 춤하면서 노래할 건데 춤을 네. 하면서? 해요? 예. 네. 예. 예. i n g a n g a Oh, she's she, a girl. I'm gonna argue. But the kid is not my son. Oh, oh. 아 네. 아, 저... <웃음> 잘 봤습니다. 네. 와. 저좀 감동을 받았는데. 저 어, 진짜... 사실 이거를 무반주로 좀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라 아, 생각이 맞아, 진짜. 진짜. 근데 노래가 너무 근데 아쉽네요. 아, 근데 아니 노래가 <웃음> 이거 말고 원래 가사가 많잖아요. 띵띵 시제선이 바. 저 개인적으로 노래는 너무 아쉽네요.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그 춤추고 막할때 감동을 받았지만 노래를 들어보고서는 좀 냉정하지만 불합격을 그러겠습니다. 네.